안녕하세요. <웃음> 서로 연락만 주고 받다가 이렇게 처음 뵈니까 조금 낯설긴 한것 같아요. <웃음> 저만 그런가요? 아, 오시는 길에 차 막히지 않으셨어요? 아, 저는 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그래도 안 늦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빨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문 앞에서 들어오는데 조금 <웃음> 긴장되던걸요? 아, 음료는 주문하셨어요? 아, 네네, 제 것만 그러면 주문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 케이크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치즈케이크 하나랑 초콜릿 맛 하나 시켰어요 괜찮으시죠? <웃음> 네. 어, 못 먹으면 뭐 남기고 가죠 부족한 것보단 남는 게더 낫잖아요 궁금한 거요? 아, 궁금한 거 진짜 많죠 우리 통화랑 문자 했을 때도 궁금한 거 많았는데 근데, 그것보다, 얼굴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실은, 제가 집착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상형도 제 집착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했더라고요. 이 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그냥 취향 한번 고백하고 싶었어요 해도 이쁜 여자한테 말해보고 싶은 그런 거 <웃음> 처음 보죠. 이렇게 대놓고 집착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남들한텐 비밀인데 다른 분이랑 사귈 때도 티 안나고 꼭꼭 참긴 했는데 이렇게 이쁜 사람한테 언제 말해보나 싶어서 말해봤어요. 말해도 이쁜 사람한테 하고 싶더라고요 <웃음> 당황하셨죠? 네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음, <웃음> 표정 보니까 되게 당황해 하시네요 <웃음> 그렇다고 평상시에는 막 그러진 않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일상생활에선 자제하려고 하죠 감추고 살려고 하기도 하고 음, 이런 거 이해해주시는 분 찾기도 힘들기도 하고 제가 참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말안 하고 시작하면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한테 차여도 얼굴 보면서 차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오늘 배자한 거고요 처음부터 까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웃음> 뭔가 처음엔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얘기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웃음> 당황스러울 텐데 감사해요, 정말. 근데 진짜 그렇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긴 해요. 맞아요. 꼭꼭 숨기고 살았을 뿐이지. 특히 이렇게 이쁜 사람 보면 좀더 심해진달까? 근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늘 처음 만났고 제가 잘 숨기고 잘 자제도 하거든요 혹시나 우리가 헤어진 다음에 제가 어떻게 집착하거나 무섭게 굴거나 할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웃음> 신기하세요? 신기하게 봐주셔서 다행이네요. 뭔가 이상하거나 변태로 보지 않아가지고. 좀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야 좋죠. 네. 아, 근데 말하고 나니까 진짜, 음, 진짜 부끄럽긴 하다. 네, 이렇게 말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집착을 어떻게 하냐고요? 음, 술 먹을 때 엄한데서 끼 부리는 것도 싫어가지고 같이 마시러 나갔으면 좋겠고 어디 다녀도 내 사람이 너무 이쁘니까 안 흘린다고 해도 흘리고 당길까봐 걱정되죠 내거니까 남들이 쳐다보면 눈이 살짝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 척 열심히 참기도 하고 음 만약에 집착이 심해지면 정신적으로 지배하지 그렇게 몸에 다치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가 지켜야 되고 내 눈앞에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네. <웃음> 처음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게 돼서 죄송해요. 저는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에요. 술 먹고 연락 안 되면 화나고 남들 챙긴답시고 만날 때 핸드폰 안 보고 연락 안 되면 또 미쳐버릴 것 같고 막. <웃음> 생각하니까 사실 좀 화가 나긴 하네요. 그런 생각하니까.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혹시 이런 사람이라도 괜찮으면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마 연락 기다릴 거예요. 딱 3일만 기다릴게요. 그동안 연락 없으시면 제 이런 성향 때문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마음 접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직 마음이 제가 많이 향하고 있어요. <웃음> 너무 놀라셨다면 죄송하고 그래서 치즈케이크랑 초코케이크 샀으니까 천천히 드시면서 생각 한번 해주세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저 먼저 들어가볼게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